스포츠 클라이밍 인공암병 등반 추락 시동호회 목적 전문 등반 반증 없다면 상해 후유장의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 0 8 0 2 3 2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경 상해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4년 뒤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 1번 불안정성 방충대형 골절, 요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당해 약관에서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면책합니다.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피고의 면책 여부 이 사건 등반이 전문 등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는지 살피건데 원고는 F대학교 산학부인 G의 회원으로서 졸업 후에도 O b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산학회의 대장을 역임하면서 세계 7대료 최고봉 중 남극 최고봉인 빈슨 메신스를을 제외하고 모두 등장한 사실 원고는 H단체의 등산 아카데미에서 하강 기술과 로프 매드 강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꾸준히 암벽 장비인 자일, 카라비너, 하네스, 퀵드로, 헬멧, 하강기 등을 이용하여 등반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최근에도 약 2개월간 모두 10일에 걸쳐 이 사건, 인공암벽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산악등반 경력, 강사활동 내용, 이 사건, 인공암벽의 이용기간과 횟수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반을 전문등반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담고 왔습니다이 사건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 추락시 충격을 완화해 줄탄성매트 등의 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 초보조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등반 교육을 받으면 등반이 가능하며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 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문 등반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초보자인 아이의 장비를 밑에서 잡아주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두번째, 보험금의 산정 원고의 장애 지급률은 30%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에 해당하는 그 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